뭐였지? 저기 소리 한다아 드디어 그새 나왔다 드디어 아빠 차례다 아빠 차례아니 봐봐 봐 제발 봐봐 저기 앉아 자 응원해 아아안이거 좋아 안지아니 어, 봐봐 어 그래 으으으, 다으으 으으으, 으으으다 똑같이 한다 이만 어때? <웃음> 아이 눈물해 아이 눈물해 <웃음> <웃음> 도망가지 <웃음> <웃음> 아이저 자자 아버지가났어 아, 무도 멋진 이게 갈기를 뽑네 아, 잠 어? 뭐지? 어? 와 아, 아, <웃음> 이거 몇고 봐가지고 이제 집어니 야? <웃음> 아니 많이 봤다 이거. 아니 그래도 똑같이 한번 더봐 아니 <웃음> <줘>. 응원해. 아주나마 쓰다. 하나 피크포 응원해. 예. 아주나마 쓰다. 피크포머. 아나마 쓰다. 아 흔들어 흔들어! 치금치지치 돼! 아니 응원을 해줘야지! 사람들 애들이 응원을 품들이 아니 이것들아야 그리고 이게, 이게 정품이라고! 물론 이거다이에서 산거잖아 <웃음> 정품으로 해야지 내 아빠 좀 아빠 아빠, 아빠 같이 응원할게 가세요 아 아유 가세요 정리할게 서 끝났구나 끝났다 내가 다니면서 봤는데 혼자서 응. 혼자서 영상 찍고 뭐 하고 이건 힘들더라. 맞지. 어. 둘이 같이 다녀야지 이걸 뭘 찍든지 뭘하든지 아기를 채야 되니까. 어.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. 그래 맞다. 너무 무리하는 도다고 했다. 어제 <웃음> 보라니가 영상 보더이 재밌다고 막 난리돼. 뿌듯하고만 고슴도치다 고슴도치. 보습도치. 이 이거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이거를 안 빼. 그거 그, 그 모에 거는 거 있나 보네. 응. 아니 나갈 때 제일 즐거운데가 자. 응. 아니 오늘 컨셉은. 사랑해하류나마 더다. 사랑해하류나마 더. 사라라빠빨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봐봐봐봐봐봐봐 한 소리하고 나이 스님 옷에다가 이거 못 잤으니까 진짜 관종 같다 관종 그치않하개 익숙하나? 손잡해주세요 개굴 개굴 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안녕 <웃음> 어쩔 수 없다. <없나>? 응. <웃음> <어때? 웃음> 안녕? 어디? 아, 우리 옆에 언니가 있어요. <목소리도> 아, 또 아이도 내가 같이 대구리 고들 치었었어요 카 들고 가야지 진다 아, 너무 넘어진다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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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불편하지? 아, 오렌지다! 오렌지. 아, 아, 얘는 2 8 k g 밖에안 되고요, 얘는 3kg예요. 얘는 2.5kg만 아니면 5.5kg. 음, 맛있다. 어니 오우, 맛있다 맛있어 아이나? 고당도 오렌지 맛있어? <웃음> 바구니 하나 들고, 들고 와줘 손이 너무... 당장치킨도 넣어야 되는데 아, 네. 당당당당 yeah. 대파? Yeah. 대파? 이라고추 yeah. yeah. 어? 네. 차에리카 yeah. yeah. 맛있어? 그러 여기 보고서 이상태데 <to> <music> <to music> <Benjamin Laymon music> 저거다 나갔다. 다 나간다. 다 나간다. 어, 그나마. 아, 나그지 아니, 아니 매콤 한거가 그게 맛있었어 신제품이라서. 그거다, 데 그거 다 나갔어. 그까지 없어. 나 그나마. 스웨이드 말고는 이거 양념 맛. 양념도 맛있긴 한데. 스웨이드도 양념이 낫지. 근데 맞지? 다른 양념은 없지. 다른 양념은 스웨 와. 오, 어, 예. 아, <웃음> 잘 <웃음> 어, 어, 나머지는 다 프라이드 박스어 언제 나왔지? 4시 나왔네. 4시 나왔대. 4월 한정 메뉴인데? 우와~ 이거라도 사자. 이 양념치킨 맛있어요. 맛있어, 이거 양념도... 안와 그거 근데, 이제 없지않아빵 어. 여기 들어가서 니까 킨먹고싶어안 나？아니 안 나？아, 이거 바람 좀치고아 이거 좋 겠어 보시 지아여 기가 다혀왜다써버어 어？이거 는맛 있는 어묵아니야 아니야. 생긴 응. 예! 야채가 많이 바뀌어이게 이거, 이거, 응. 응. 응. 야채가 많이 박혀 있어야이놈이이놈맛 이놈들. 이놈들. 이놈들. 이이건들이놈이거이거 이놈들. 이놈들. 이놈들. 이 이놈들. 이거야이가많이안 박혀 있어서 응. 와, 이 응. <웃음>